오를 기미는 단 1%도 없습니다. 대신 오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이슈와 자금이 움직인다면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많이 전화와서 물어보는 통상적인 얘기들이 언제쯤 집을 구입해야 될까요? 얼마나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제가 쪽집게도 아니고 그런 거 분석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다 맞출 것 같으면 이런 유튜브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동향 정도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뭐감몽씨를 먹고 감몽씨 맛이 난다 뭐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일부 좀잘 맞추는갑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아파트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고 투기 세력들이 몰렸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거품일 수밖에 없는데 단지 그 거품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거품을 쫓아서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걷기야 아파트 구입을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추경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미친듯이 상승하니까 거기서 너도 나도 약간의 겁이 나서 스톱이 되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급락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실제 그런 투자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드려드렸는데 실뭐 제주도도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니까 조금 그렇고 말겠다 말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엄청난 자본이 중국에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발맞춰서 한국인들이 뒤늦게 추경 매수를 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땅과 아파트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돈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땅을 팔았는 분들, 아파트를 팔았는 분들, 주택을 팔았는 분들이 또 신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수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팔고 팔았는 사람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팔았는 사람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먼바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옆집 아줌마, 옆집이모, 윗집 아저씨 온 동네 사람들이 아유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급상승을 하고 또 마찬가지 유스매스컴을 보면서 제주도를 계속해서 왔다갔다 거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래가 잘 돼요. 그리고 건축업자분들과 같이 넘어가서 실제 원는 건물을 지어서 파는 상황에 건물이 다 짓기도 전에 도면 갖고 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은 둘째 문제고 지을 땅이 미친듯이 상승합니다. 통상 평당 600만원 하던 것이 1,500, 2 0 0 0만원까지 상승을 하고 그 와중에 1,500만원까지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도 20억 24억 원 넘는 건물들이 절비하게 팔렸습니다. 더 웃긴 것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도면으로 대부분 구입을 하는 사례들이 많고 건축 도중에 구입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유는 그만큼... 매물은 부족했고 돈은 많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빨리 구입해야 되겠다는 심리에서 대부분 그렇게 매매가 잘 되었습니다. 아파트 마찬가지 실제 들어가서 보면 별거 없는 아파트가 10억씩 15억씩 저도 마찬가지 그런 아파트를 쭉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원룸 건물을 매매를 하면서 뭐 20억이다 18억이다 22억이다 이렇게 팔았는가 하고 틀리게 실평수 24평의 아파트가 14억, 12억, 10억에 팔리고 타운하우스 원가가 3, 4억, 5, 6억 정도면 충분한 타운하우스들이 10억, 15억, 20억에 팔리는 걸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전국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하고 좀 틀리게 중국인들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현재 지금 대구 아파트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저는 일차적으로 먼저 했고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그냥 영상으로 얘기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대부분 부동산이나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뭐 재수가 좋았던 아니면 분위기가 좋았던 기본적으로 구입을 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여기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실제 아파트를 구입해서 매매를 했거나 분양권을 구입해서 매매를 한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런 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제주도하고 동일합니다. 아주 흡사하죠.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수십억 몰빵을 합니다. 수십억 몰빵을 해서 다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들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투자를 했다가 다시 물려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겪고 얘기 들은 바를 얘기를 해드리고 조금 알고 지내는 분들은 뭐 믿고 그렇게 하락을 한다고 3년 전부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일부 좀 있었는데 동일하게 지금과 같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지금 물려있는 상태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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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 속에서 수억 원을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에게는 수억 원 손해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일차적으로 먼저 겪었던 입장에서 건축업자들과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를 수 있는 기미는 단 1%도 없다. 단지 엄청난 자본이 다시 움직이거나 이슈가 생긴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지 몰라도 현 입장에서는 오를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고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추격 매수를 보고 궁디를 들썩들썩 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동일하게 비교를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 금매물들이 쏟아지게 나왔을 때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제주도도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2018년, 1 9년 엄청나게 경매건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을 겁니다. 왜? 제주도는 전국에서 몰려서 투자를 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번 뒤늦게 투자를 했는 분도 있고 금매물을 줍줍하겠다고 구입을 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일부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2021년도, 2년도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전국적으로 다시 아파트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미분양도 전국 1위 그리고 관광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학군 때문에 영어마을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만촌동 학군을 위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수승구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례와 틀리게 갭투자와 투기세력들이 너무 많이 움직였다. 옆집 할매도 갭투자를 했고, 윗집 할아버지도 갭투자를 했고,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도 영끌이라는 이름하에 엄청나게 돈을 땡겨서 빌려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예전부터 사기를 치, 치는 투기 세력, 소위 말해서 기획부동산들과 아파트 전문 강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합작을 해서 또한번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죠. 현재 보시다시피 2월달 미분양 현황 자료가 나왔는데 1월달과 2월달 비교해서 422세대만 증가를 했답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들이 올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재 400세대만 미분양이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0세대, 2000세대 미분양도 기존에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현재 2월달 악성 미분양이 952세대가 나왔다면 현재 4월달에 악성 미분양은 1500세대는 넘지 않았을까 그래도 추측을 해봅니다. 1차적으로 기존주택을 팔고 신축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 지금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고 구축아파트가 제대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호하는 사람들이 신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 구축 아파트들이 급락을 했는 상황들이 일부 벌어졌고 신축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숫자를 가지고 장난쳤는 데이터에 벌,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는 더욱더 하락해서 급매물이 나올 확률이 많고 신축아파트 마찬가지 계속해서 미분양 상황에서 악성 미분양까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할인분양을 뒷거래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분양 할인판매 가격도 마찬가지 30-40%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제쯤 구입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에 궁금증은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상승과 하락을 했는 제주도와 대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